자, 오늘 킨텍스 도착했고 어, 입구에서 이렇게 비니장갑 착용하신 다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올해는 10회 맞아서 좀볼 것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왔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자 입구에서 요거 카즈미쇼핑백고 받아봐서 받아 가시면은 어, 담기 편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어, 제 마스터를 조금 새로 바꿀 해가지고 이제 벤타이 마스터랑 그 다음에 저희 카라반 어, 타프 제작해 주시는 업체 사장님이 경남 분이신데 거기 어, 사장님 오늘 올라오셨다고 해서 제가 만나 뵈러 갈거예요 천천히 둘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큰이들들도 색깔별로 보실 수가 있고 온라인 최저가보다 20%이상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멜리티에서도 나오셨네요 포천으로 요새 이사하셨어가지고 감성적인 제품들이 오품꽤 크게 차리셨네요 아, 아 여기 보시면은 아. 저희 캠핑장에서 촬영하신 어, 이미지도 어, 보이고 아, 멜리티가 부스를 어. 어. 엄청 크게 하셨네 어, 스트레스 받어 야개산와하나솔리 어. 아, 이렇게 손이 되어 손이. 있고 손이. 체어도 맞아요 얘 같은 경우 는냥 어떤지? 나온다고 했는데 요거는 7만 원 그래서 이가방이 같이 네이걸 그냥 하실 수있 들어오세요 무게그 음. 측면으로 오시면 봐도 자 저희 타프를 제작해 주시는 곳인데 바나나 크림 이제 저희 타프 제작해 주시는 곳인데 우드 우드하니 예쁘죠? 음. 지금 이렇게 저희 이제 새로 카라반에 들어갈 타프들 패턴인데 저도 실물은 못 봐서. 그리고, 그리고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로미에 쓰고 있는 요 하바나 패턴 그리고 저것도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새로 오픈을 어, 안녕하세요 아 실물로 처음 달라요. 이렇게 네. 그 색깔. 네. 네. 이두 개는 어닝입니다. 어닝입니다. 어닝 근데 원단은 진짜 저번 원래 어닝, 어닝 원단이 어. 더 튼튼하긴 어. 하더라고요. 이건 델레도가 좋아서 네. 계속 쳐놓고 있기가 좋은 원단이에요. 네. 음. 맞아요. 건축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장님 그, 사장님 보면은. 자, 이렇게 오늘 어. 사장님이랑 직접. 도 하고 패턴도 어, 편하게 봤습니다자 여기는 서미시고 제가 보려는 게 이거 마스터죠? 얘 모델이 포리치 플러스에요. 네. 포리치 플러스. 포리치 플러스요 네, 이거 15인승 차량으로 만들어진 거요 아 버스네요? 네네. 어... 안에 들어가볼게요 네. 해볼게요. 바닥은 요크 바닥이고 이렇게 스윙으로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타입답게 수면이 열려있게 되어있고 어, 침대 부분이 아, 2인으로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 샤워실도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쓰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괜찮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모델이 이제 포리치 모델인데 구조변경 가격이 3,700 차량 가격 포함하면 부가세랑 개별속에서다 포함해도 7,100만 원이에요. 가격대가 괜찮네 자이거 포리치 내부 한번 볼게요 가격대가 다른 마스터에 비해 경계적입니다 7천만원대 이렇게 스윙으로 가능하시고 워크스루가 가능하고 딱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 공간 나오고요 이렇게 베드 공간 두 분은 딱 누우실 만한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LG에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싱크 공간이랑, 컨트롤 패널, D5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이렇게. 1인, 2인이 쓰시기에는 딱 좋네요. 와, 여기는 테일러과 냉난방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뒤에는 후면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위에도 루프랑 어,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빠져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듀오탑 듀오탑이죠 듀오탑 모델이 이제 다른 마스터랑은 다르게 요 부분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거 와이드 550. 요거 같은 경우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마터랑 다르게 여기 워크스루가 가능해요. 확장해진 만큼. 그리고 캐리어,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고요. 요것도 550이고 얘도 이렇게 확장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가볼게요. 가격은 자 이런 식으로 얘도 워커스루는 가능하고요. 오디오 시스템이랑 얘는 화이트톤으로 얘가 지금 기존의 마스터랑은 다른 레이아웃이죠. 침상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화장실 이 특이하게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타포티 되어있고 이 구조도 상당히 괜찮네요 예, 평소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바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이드 오공 가격이 보가세랑 대가서 포함해서 8,100만원 태양열 500이랑 인선철 600 들어가 있네요 화이트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월든이에요 월든은 이런 식으로 어 화장실이랑 침실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는게 특징이고 내부가 지금 가장 예쁘기 때문에 이거는 익스페디션 모델이죠 가격은 7,900 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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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오버랜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게 기본형이죠 이런식으로 4인승으로 구변이 되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앉아서 가실 수 있고 여기 테이블이랑 베드 그 다음에 이렇게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모델이 이거죠. 이게 월든 D가 새로 나온 거죠. 마스터 기반이 아니고 즉카토 기반으로 돼서 확장이 되어 있고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라인 캠핑카네요. 자, 라인 캠핑카. 여기 스팟. 지금 라인 캠핑카도 이제 캠핑클럽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에 드는 게 후면부가 이렇게 체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벤차량인데 캠핑카 제작 비용이 부가세, 개별 서비세 별도로 7,500만원이에요. 보면 기본사양이 내부는 이렇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는 푸드 트렌지 기반으로 되어있어서 9 3 0 0이에요이것도다 세금 별도고 또 보시면 가죽시트가 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워크스루가 가능하고, 요거는 양쪽 일자형 기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는 한국 상인? 한국 상인인데, 레일 네 기반으로 상단에, 어, 이런 식으로 루프가 귀엽게 올라가 있네요. 아게기엽다 그리고 요거는 마스터 기반으로 되어 위로마스터가 7,900 어? 옛날 모빌이구나? 어쩐지 많이 봤다 했네요. 이런식으로 안에는 보실 수가 없는데 제가 가장 마스터 중에서 좋아하는 레이아웃이죠 이렇게 되어있고 <웃음> 자,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일자형 어, 가변 화장실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7,900 정도 되어 있고, 은하모빌이 뒤에가 프랑크가 이렇게 앉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구만 따지면 은하모빌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은 이제 200호 기반 영남법 보로 왔고요. 여기도 확장이 되고 금액이 1억 3천 되죠. 오라이언처럼 외부에 TV 보실 수 있고 내부가 이런 식으로 벙커랑 그다음에 워크스로 테이블 가능하시고 이게. 경남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쇼바랑 리무리 시트까지 다 되어 있고, 이쪽에 싱크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상당히 넓죠. 침실 공간이. 그리고 후면부는, 어, 이게 카운티처럼 이렇게 막아서 에어컨이랑 TV랑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꽤 넓죠. 어, 고정식 변기랑 이제 샤워도 하실 수 있고,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여기서도 변환이 되는거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시러 가셔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상당히 잘 빠져 있죠 청소우수가 300리터 개소세, 보가세 다 포함해서 1억 3천이에요 서비스도어도 이런식으로 크게 빠져있구요 여기는 이렇게 트레일러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와 확장되고 에어 텐트 들어가니까도 엄청 넓네요 예쁘다자 출고 고민은 출고만 늦을 뿐 확실한 이게 금액이 행사가로 1,320만원 이에요 내부 수전도 트레일러랑 깔맞춤이 되어있고 와 엄청 넓네 야 이거 감상감상하니 괜찮네요 근데 이 텐트 트레일러가 접었다 폈다 하는게 솔직히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음. 여기도 라이카 항상 나오는 업체죠 라이카 어, 남성분들이 좋아할만한 디자인으로 가격은 만만치 않아요. 4,8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별로 라이터 모델들이 남성의 야성미를 자극하는 모델들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들이 예쁘네요. 어, 백색도 나왔네요. 어이도 괜찮다. 오토 시스템이 아니고 1,350만 원이에요. 가격도 착하고 여기 어닝 원단인데. 어, 세팅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어, 1350 괜찮다, 이거. 자, 여기는 다운 캠핑카에요. 여기 이렇게 300, 400, 450, 500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대가 좀 착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400인 1600. 내부 레이아웃이 잘 빠졌어요. 이런식으로 테이블이랑 전면에 보실 수 있고 2층 침대 구조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그다음 히터는 무시동 히터 D5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세면대랑 포탑포티 이용하실 수 있고 상부정 눌러서 여는 거야? 안 열리는데? 컨트롤 패널도 액정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450.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되고, 기본적으로 보면 뭐 싱크대 냉장고, 그 다음에 무시동이터, 에어컨, 그 다음에 관성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같은데 길이가 조금 더 차이가 있고, 500급으로 가면 이 변환 테이블이 아예 침실로 되어있습니다 500은 금액은 3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그러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얘는 변환이 안되는거죠? 이쪽은아 이것도 변, 가운데가 올라오고 아 이것도 변환이 되는거고 동일하게 2층 침대랑 에어컨이랑 전자레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렉스온인데 업체가 여러 군데가 같이 해서 나왔네요 여기 이제 유튜브에도 나왔던 탱크 990만원짜리인데 딱그 렉스온만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저희도 한 제품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게 탱크 479. 앞에 받아야 되는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색깔들이 다 엄청 진해요. 요거는 라보로 되어 있고, 이게 다 탱크 모델이 주력으로 나와 있네요. 색깔 톤도 아 여기 사장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져 나옵니다. 아, 서비스 공간이 엄청 넓고 평면도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와 이거 복층이야 아직 완성은 안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높이가 무려 2800이 나왔네요 이건 <웃음> 아반떼 아이고, 색깔이 참 도장을 어떻게 해? 뭘로 하신거지 와 워크스루가 가능해 아반떼데 인 대박. 자, 이 모델도 이런 식으로. 자, 밝은 자, 이도 밝은데. 자, 이 모델도 밝은 자, 이거는 루비칸의 에어 텐트를 올렸네요. 루비콘의 에어텐트를 이렇게 올려서 가격은 570만 원. 아, 뒤에 픽업 쪽에는 이제 그대로 트렁크를 열어서 이렇게 쓰시고 위에 저 상단 부분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수 있어요. 올해는 10회 맞아서 좀볼 것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왔으니까요. 천천히 한번